안녕하세요. 옥두기 3분 키가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뭐 세게 치고 뭐 임팩트 좋고 그런 거 떠나서 저 스윙 좀 예쁘게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뭐 낮고 길게 빼서 어쩌고 저쩌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스윙을 진짜 예쁘게 만들고 싶다. 예쁘다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주관성이 나름 또 객관적이기도 해. 그냥 보기 일단 편하면 되는데 또 멋있는 스윙 있어. 딱딱 각진 스윙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최초에 만들었던 왼쪽 손목. 왼쪽 손목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다만, 이 스윙이 피니시까지 올 때까지, 이왼 손목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제 놓기도 했지만, 들고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 손목, 오른 손목은 막, 막 변해도 되니까, 왼 손목 각도, 모양, 이러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유지했어. 그대로, 그대로 유지했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유지했어. 그대로, 그대로 유지했어. 또 그냥 다운 스윙. 그대로 유지했어. 그대로.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그대로가 아니야. 돌, 돌긴 돌려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갔고 그대로 온다는 느낌으로 갔고 피니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슬로우로 했지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지금 지금 그대로 왼손목만 생각했어요 그대로 아 유지하자 그대로 그대로 자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막왜 스윙이 보기 싫으냐면 막 이렇게 풀어져서 그래 근데 여기서 딱 왼손목 유지하고요 유지한 상태에서 공잘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왼손목 그대로 그대로 간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뭐, 강력한 힘을 쓰는 그 동작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리가 아주 뭐,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날아갈 수 있는 스윙도 간결한 그런 스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옥선생이 멀리 치는 방법 할때 이렇게 좀 풀어 때리는 것도 시키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윙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 왼손목만 그대로, 그냥 TV 보면서, 그대로, 그대로, 왼손목,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아셨죠? 금방 이뻐져요 스윙. 근데 아휴, 그만! 알았죠?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케아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